다음 작전은 관리작전이다. 의뢰인을 위한 대출관리다네 코스요. 게요 우리 팀 해야 될 다음 작전은 관리작전이다. 의관리작전 위한 대출관리작 i apa t h i t piece so there yeah o s omg m i y a 여러고여러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이거, 다시 이거. 음, 역시, 장어죠. 저거, 라인, 왔다 갔다 할수게 저는 요새, 오미자에 좀맛있어 오미자. 오미자 너무 맛있어 오미자 에이드요? 오미자 에이드. 단 오미자 에이드 먹으면 소화가 돼 저 방대로 고 싶은데 를좀줄고 있어 서 물론 오늘세 잔을 마시잖아 커피랑 오미자 에이가 있으면 뭐 드실 거예요? 는 오미자 이걸로 자꾸 하나 맞힐까요? 이거 1번인가요? 2배초리 또야겠 그리고 요 고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석진이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오늘은 팀라 광고를 찍고 있어요. 아, 뭐랄까, 참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예요. 퀸코! <목소리> <목소리> 아깨이는다아 네. 다시 하나 둘셋 할게요 하나 둘셋 액션! c i o 끝 f a c c e e y o u l a t e r